제 생일 아역대를 했었는데 저희 더비분들이 저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되게 크게 솔직히 울컥했습니다. 저희는. 4월에 네. 저를 이름을 만들었잖아. 더비라는 이 음. 음. 더비라는 이름을 처음에 딱 불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. 먹었던 육식대회도 많지 던가 소고기 육식대회라고 했는데 네. 거기서 아귀를 먹었어요. 아우! 게 진짜 가장 맛있었어요. 그러니까. 저는 라멘이요. <웃음> 발전? 발전. 자, 이제 시작이에 디딤뿐.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매순간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. <웃음> 가족. 가족은 항상 많이 어, 생각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생각해 사랑해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맛있는 거 받아줄게요. <웃음> 빨리 성공할게요. <거랑> <웃음>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보다 가장 고맙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막내가 되고 싶어요. 사랑합니다. 더비들. 그 팬분들의 응원이 진짜 큰. 큰, 큰, 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더 잘하자. 그럼 절대 만회지 않습니다. 쉽지 않은. 아이들 멀리 계시던 이렇게 뜨거운 사랑 보내주 t s 너무나도 감사 s up? What's up? What's u 팬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이 What's up? What's up? w h 就러분저와 <音樂><音樂><音樂> 1년도 더 보이세요. 나에게 쓰는 편지, 방송 풀어보이던지. 지금 보면 재미없으니까 1년 뒤에 본, 보도록 할게. 2017년 10월 27일 D V D. Future the boys and Kevin. 안녕하세요, from Kevin to uh, future the boys and Kevin with love. 2017년 12월 27일 i a n s 이친구 y 1년 만에 다시 만 g 보네요 뭐. <웃음> 제이콥 타임캡슐 제이콥! 예스, 2017년 12월 27일 와. 거의 딱 1년 와 아, 1년이 엄청 길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1년이 지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썼는지 기억도 사실 잘 나지 않는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타임캡슐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1년 전 일년 전에 제가 적었던 것들이 있네요. 어, <놀람> 아, 이 자국이 너무 진짜 예쁘게 나왔다. 보이세요 디자인? 오 어. 아, 설레. 오픈. 오, <놀람> 어, 오 되게 많아. 왜 이렇게 많아? 이거. 이제 스티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. 아. 마니또! 현지야. 뉘어스요. 캐딩을 <웃음> 뽑았었어요, 여러분. 눈치 채셨나요? 제일거비 형이었습니다. 바로 에릭. 에릭! 에릭이었습니다. 저는 상현이 형이었어요. 네. 마니또 영웅 이거 형.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. 큐입니다. 네. 제 마니또입니다. 제제 많이 또는 제 많이 제, 또는 제 되게 어렵네요. 이때 검정 머리였네요. 뭔가 엄청 풋풋하지 않나요? 여러분, 1년 전에 저입니다. <웃음> 어, 얼굴 가리 아,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요. <웃음> 안 돼! <웃음> 아아 나... <웃음> <이게 웃음> 아, 귀여워 귀여워 이게 보이십니까 각도하고 조명 1도 생각 안 한. 한번 저에게 뭐라고 썼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제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. 예누 에릭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지릭 안녕 에릭. 안녕 에릭. 안녕 에 에릭. 에 이제 막 데뷔를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미성숙해서 불안하기도 해 근데 1년 후에 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발전이 된 주연이었으면 좋겠어 혹여나 그러지 못했더라면 어, 이 짧은 편지가 너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. 노력한다면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잖아 1년 뒤에도 지금이랑 같으면 이 글을 보고 나서라도 정신 차리고 모든 열심히 하자 여기 있는 것들이 많아 기억해 너는 어리고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걸 안녕 1년 뒤여훈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어색하다 너는 아마 너무 바빠서 잠을 못잘 거야 바쁘다는 건 엄청 좋은 거겠지? <웃음> 그리고 넌잘될 거야 더보이즈 라는 팀 안에 있으니까 지금의 나도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다 미안 아참 부모님께 항상 아... <웃음> 좋아해주는 모든 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줘 또 잔소리를 했네 그래도 다 너, 그래도 다나 너를 위한 거야. 넌할수 있어 이렇게 되는. 팀에게 쓰는 편지 와 팀에게 쓰는 편지 있었네요. 저 1년 후 덥지. 저는 2017년, 2017년의 에릭이에요. b r 물결 왔어, <웃음> 브로. 아마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신인상을 받고난 후겠지? 셋삭 <목소리> 같은 더보이즈의 이게. 더블제에게... 물과 영양분을 주면 어떨까? 그냥 뭐 멋있는 말인데? <웃음> 멤버 형들 안녕하세요 동생들 친구들 안녕요 아... 일단 궁금한 게 우리 멤버 모두 얼마나 늘었나요? 오, 엄청 늘었단다 2017년에 동생성이야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해외도 갔나요? 네, 예능그랜도 나가고 해외도 가봤어요. 모두 대답해주세요. 음... 어... 여 기분 이상하다. 티를 입고 있을 때면 이미 신인상을 받았겠죠. 음. 그리고 2018년 가요계를 들썩이게 만들어 놓은 <웃음> <웃음> 우주 최강 슈퍼스타가 될 더보이즈. 걱정하지 않아, 더보이즈는 최강 느낌표, 짱 느낌표, 더보이즈 신인상 가야지! 더비들 덕분에 탔죠. 만약에 못 받으면 이 편지는 슬픈 편지. <웃음> 행복한 편지입니다. 저희가 다섯 개나 받아서. 그리고 신인상! 꼭 받았길 기원합니다. 아 신인상도 받았어요. 정말... 정말 색상같은 더보이즈에게 물과 영양분을 많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끝없는 열정 <웃음> 네. 가끔씩 너무 넘쳐나서 어, 워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높이 성장하는 더보이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, 부끄러워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형이 어, 너희 많이 사랑해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이건 내 기대 같은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오! 오! 오! 팔찌 <웃음> 우와 팀파츠입니다 2206 여기 뉴라고 적혀있습니다 짜잔 뭐해? 행복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목표를 많이 이룬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뿌듯하고요. 2 0 1 7년에 선우야, 나는 이렇게 신인상을 받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됐었고. 앞으로,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. 맞아요, 그년 9년, 당연하죠. 9년에도 저희가 파이팅해서 더 많은 추억을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대로 다시 전해주고 싶어요, 1년 뒤에 저한테. 1년 전. 2017년 12월 27일 더보이즈 영훈이에게 <웃음>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